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썸네일을 만들 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찾다 보니까 지금 위에 보시는 이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썸네일을 엄청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별하게 다운받거나 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바일과 PC 방식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응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예쁜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고고! 이렇게 구글 검색창을 들어와 줍니다 꼭 구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을 해줍니다 화면 이렇게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미리 캔버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회원가입을 굳이 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소셜 계정으로 쉽게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수정을 해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템플릿 보이시죠 화살표 클릭을 해줍니다 이러면 엄청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것들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를 만드는 편입니다. 썸네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도 클릭을 해서 유튜브 썸네일 클릭을 하면 썸네일 크기에 맞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봄맞이 봄을 맞이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에 든것 같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상태에서 이 글씨에 커서를 두고요.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러면 어, 끝난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뿐만 아니라 글씨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초록 색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그림에 관한 나비 관한 이런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에 관한 색깔도 전부 싹다 바꿀 수있고요 그래서 엄청 괜찮게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곰돌이 모양도 색깔도 바꿀 수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쪽 윗부분은 글씨에 관한 겁니다 크기 라든지 폰트 위치 조절 뭐 이렇게 외곽선을 넣는다든지 그림자를 넣는다든지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눌러보면 엄청 쉽고 직관적으로 나와있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새로 만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보시면 플러스 세페이지 추가해서 기존 페이지는 날리고요 여기 페인트 모양 보이시죠 페인트 모양 클릭을 해서 바탕을 깔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에 가서 메모 모양을 불러와줍니다 이 네모 모양 불러오는 이유는 테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테두리. 이렇게 만들고요. 외곽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외곽선 색깔을 변경을 해줍니다.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두께도 쭉 늘리면 두꺼워졌죠. 그리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텍스트 보이시죠? 텍스트 클릭해서 이렇게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 이렇게 텍스트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왼쪽 정렬해서 크기도 이렇게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위치를 정렬해 주고요 글자 색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색깔도 제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니까 좀 빨갛게 하면 더 이쁘겠죠? 요런 식으로 방향도 바꿔서 멋지게 한 다음에 외곽선까지 하면 좀 눈에 더 보이죠 요렇게 만들고 그림자도 넣어줍니다 다 한번 만져보시면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투명도도 이렇게 굵게 쫙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내가 필요한 뭐 로고라든지 마커 모양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면 유튜브가 나오죠 요 로고를 한번 가져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올리고 크기를좀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그 밑에 보시면 업로드 보이시죠 업로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리 캔버스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올려서 아주 간단하죠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마스크 넣어서 이렇게 뿌옇게 하셔도 되고요. 엄청 간단하죠. 이 끝입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예쁘게 만든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썸네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예쁜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